자 먼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메스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다음과 같죠. 메스 미디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메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메스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정보가 그 대량으로 계층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 미디어가 그 다수의 문화 소비자와 소수의 전문화된 그런 문화 생산자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디자인 자체가 대중문화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이 디자인 역시 어, 여태까지의 경험들을 보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TV나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아니면 잡지 같은데 노출이 되면서 그 제품에 대한 그 대중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체들은 광고나 홍보의 어 목적으로 사용을 해왔죠. 자 그런데 그이 미디어라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1940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매스 미디어라고 얘기 하는 것들은 1 9 4 0년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라디오, 뉴스페이퍼, 그 신문, 그다음에 잡지, 영화, 극장, 포스터 같은 것들이었죠. 그래서 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뭔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공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중 매체 라는 것에 이제 전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50년대에 들어가면서 TV와 LP라고 부르는 롱플레이죠. 이런 매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그 가정, 고... 그 집집마다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 미치기 시작을 하죠.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개인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 테이프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세틀라이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해져요. 그러다가 이러한 것들은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CD가 등장하고 워크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기에 비디오 게임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컴퓨터나 뭐 이제 모바일폰. 모바일폰 다 90년대 아마 후반부터 쓰신 걸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미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레이저 디스크 같은 것들도 이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미디어가 80년대에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자, 90년대에는 DVD 같은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대표적인 발명품은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메일도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티보, PDA,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이미 제이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다 2 0 0 0년대 들어가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그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초기에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서로 다른 역할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터디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그 커뮤니케이션 스터디는 193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주로 그 정보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수용자 연구가 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스미디어에서 그 소셜미디어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휴먼컴퓨터 인터랙션 같은 분야들이 등장을 하고 이 휴먼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그 연구 분야는 그 소셜미디어가 소셜미디어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효과를 연구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미디어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반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로 오면서는 수용자 연구에서부터 사용자 연구로 그 관점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미디어 이론을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1930년대 탄환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는 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런 그, 그 역할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그렇게 믿던 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걸 미디어 매직건 파이어드 메시지라고 부르는데, 미디어 매직건이라는 게그 메시지를 발사하면 그걸 맞은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녹다운이 돼서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이 뜻이에요. 즉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주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이고 즉시적이고 해결적인 효과였습니다. 아마 그이 당시에 1930년대는 진짜 이런 효과가 굉장히 강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화성인의 침공이라는 어, 음, 사건이었는데, 혹시 그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 있을지 모르는데요. 겠 1930년에 그러니까 그 머큐리라는 극장이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극장 기념 시리즈로 기획된 가짜 뉴스였어요. 그래서 할로윈 때 특집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슨 웰스라는 사람이 기획을 했고요.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중간에 잠깐 인터미션 사이에 현장감 있는 음향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뉴저지의 어떤 그한 도시가 화성인에게 지금 침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걸 속보 형태로 계속 이제 중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 중간 중간에 뭐 프린스턴 대학 교수, 프린스턴 대학 뉴저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나온 것 같은데 정부 대변인이 등장을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짜예요. 그 미디어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준 적은 없었어요. 어, 그랬는데 그 1,200만 미국인들이 이제 이 방송을 청취했고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방송을 심각하게 믿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시, 혼란이 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이제 탄환 이론에 탄환 이론을 서포트하는 그 사례로 듭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다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그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죠. 너무 단순한 효과다. 라고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이후이 그러니까 이후에는 미디어의 효과라는 것이 수용자 개인들의 개인차와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연구들은 미디어의 효과를 굉장히 그 이제 약하게 보고 있는데 그 제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단계 유통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라자펠드와 카츠라는 사람이 어한 이야기인데 매스 미디어의 영향이 두 단계를 거쳐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의견 지도자를 거쳐서 의견 지도자가 다시 이들의 추종자인 대중 수용자에게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전파한다. 그러니까 의견 지도자가 의견 지도자가 이제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내용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설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대한 반응이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별 효과 이론이라는 것도 이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효과나 기능이라는 게 그냥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수용자 개인의 그 심리적인 차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영향, 뭐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디어가 얘기한 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수용자를 강조한 거죠. 자 이런 이론들은 그 이전 시대 과장된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이제 시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매스미디어가 이러한 제한적인 효과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제 뒤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효과,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좀더 영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의제 설정 이론인데요. 아젠다 세팅 디어리, 이거는 아마 그 이쪽을 전공하지 않으셔서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네컴과 쇼라는 우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매스미디어가 어떤 의제를 강조해서 보도하면 수용자는 그 의제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미디어 의제가. 수용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어가 뭔가를 세팅을 해놓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고 방송을 하면은 신문, 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경험이 적을수록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뉴스 미디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그 단적인 예가 저희 이제 저희 외할머니 이제 90이 되셨는데 외할머니 사례에서 볼 수가 있는데. TV 뉴스만 보세요. 그래서 요즘 TV 같은데 보면은 뭐 이제 그 음식점이 뭐 어디가 안 좋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그거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분들은 TV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개발 효과 이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티베이션 띠어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매스 미디어가 사회 규범을 조성하고 수용자는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취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뭐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수용자들이 이제 뭐 현실에 대한서 획일적이고 왜곡되고 선택적인 미디어사를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 그좀 장기적인 미디어 효과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변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이해하는 매스미디어 역할과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산업사회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의제를 매스미디어가 이제 설 설정을 하고서 대중을 설득하고자 노력한다면 이제 대중들이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웃음> 아이폰 성공 이후에 여러 매스미디어가 UI, UX를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인문학과 뭐 공학이 결합이 돼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불쌍한 개발자들이 그 인문학 서적 읽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웃음>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가 여태까지 이제 취원그 그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이제 그 신문 방송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할머니 같은 분들 그, 그 이제 정보 정보 소스에 대한 다른 경험들이 없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이론일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형성되는 이슈들이 이미 대중들이 다른 소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예로 들었는데,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더 강한 미디어의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침묵의 나선이라는 그런 이면 이론입니다. 이거는 메스미디어가 지배적인 여론을 그 정의해서 침묵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수용자들의 결국에는 이제 다른 그 메시지에 노출될 기회를 억제하고 메스미디어 그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서 나, 나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열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이 집단 내에서 고립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그냥 숨어버린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숨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의 이론이 이그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페이스북 그룹이나 아니면 요즘 뭐 밴드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가끔 보면은.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친구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사람들이 동조를, 하게, 동조를 하고 있고 나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반박하고 싸우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침묵의 나선의 이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즘 이제 많이 우려하는 미디어의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 프레이밍이죠. 그래서 시스 미디어의 가치와 중거점을 뉴스 보도에 투영해서 수용자의 현실 구성에 영향을 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그 그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수용자의 이해, 판단 이런 것들은 이제 자치하고 이제 다른 프레임을 가진 미디어가 그 이 사건은 이런 거야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대로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정치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메스미디어의 여러 이론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메스미디어를 그 통한 뭐 뭔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 탄환 이론에서부터 침묵 효과나 프레이밍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다루는 이론이 그 오디언스를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냥 단순히 그 받아들이거나 소비하는 그냥 수용자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스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 다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미디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경우에는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 그대역과뭐 제한효과 중효과 강효과 이런 식으로 이제 발그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자 자체의 시각의 변화라기보다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그 서로 다른 연구가 나왔다기보다는 그 시대 자체가 그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서 반발 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믿어도 돼막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효과가 좀 많이 약해졌고 그러다 다시 이게 좀 여러 미디어 이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큰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이 미디어를 다루게 되는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도 굉장히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겠죠